안녕하세요. 어. 저, 본인 소개해요. 저는 올해 31살이고요. 이름이 김병기고, 장사한 지는 한 2년 정도? 또, 원래는 계속 요리를 했었어요. <웃음> 요리를 했었고, 장사를 시작한 계기가 이제, 제가 창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정육점을 다니지 일주일 만에, 부모님이 저를 안타깝게 보셔가지고, 여리 삼촌분께서, 전에 다니던 회사의 지인분께서,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셔서, 가맹 계약을 시작하게 돼서 이제 수원에서 이제 청주로 이사를 해서 이제 저만 내려와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러시면 그러니까 원래는 수원뿐? 네, 네. 아 그건 전혀 연구 없이 청주로 <웃음> 좀좀 내려오신 거예요? <웃음> <웃음> 좀엄두하시네요 <웃음> 그래도 뭐할수있다는뭐 뭐 그런 저한테 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네. 그거 믿고 이제 내려온 거죠 네, 요리를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 우리는 원래 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었어요 그럼 31살이시니까 지금 한 그래도 한 10년 하신 거네요 <웃음> 그죠 <웃음> 그쵸, 그쵸 그쵸 고등학교 때 한식 자유심 따고 이제 학교는 대학교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대학교 대신 꼬로동블루라고 숙명여대 안에 본교는 플랑스인데 이제 분교점이좀 많아있어요 전 세계 각국에 분교에 이제 졸업을 안 했어요. 이제 거기서 초, 중, 급, 이제 졸업반이 있는데 중국까지 다니고 이제 고급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워낙에 학비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돈으로 차라리 인턴을 갔다 오면 어떨까 싶어서 미국 인턴을 갔다 오고 한국에 다시 왔어요. 경험은 되게 많으신 건데. 근데 경험은 많은데 진짜 장사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 확실히 너무 간다요 가맹점을 <웃음> 봐줘서 하시는 거죠? 네 그쵸 그쵸 그냥 개인 브랜드를 하셔도 되지 않나요? 해보니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저는 예를 들어서 위에 셰프가 있으면 그냥 저는 그냥 기술만 할줄 아는 건지 객단가 따지거나 상권 조사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손님들 입에 맞추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희한테 사연은 신청하게 된 계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이제 보니까 되게 논장님께서 되게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부분에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어느 부분이 필요한 거 같냐면, 제가 선택한 아이템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고객님들이 필요한 니즈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상권 주소라던가 그런 게좀 도이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지인분이 계셔가고 이거를 시작하셨다가 하셨잖아요 눈빛을 응. 맞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 생각이 응. 드시는 거예요? 시작했을 때 지인분께서 그 정도 가격이 엄청 싼 거다 라고 하신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기계들도 다 중고인 거고 만나 해주겠다 되게 싸게 해주는 거다 라고 해봤는데 또 일을 해보니까 이제 그 가격이 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든거죠 프랜차이즈들은 처음에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스윙률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게 맞지 않았던 부분? 그거 믿고 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확인해보지 않은 부분도 잘못이 있는 거고 좀 50도 50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여기 들어오신 게 신규로 네. 입점하신 게 아니라 하고 있던 거를 어 그쵸 그렇죠. 양도양수거든요아양도양수맞으 1개월인가 2개월 오픈해 놓고 그때 점주를 찾은것 같아요 여기를 운영하신 게운년 운영 운영하신 거예요? 운년 운영 운영했죠 어머니가 투자한 <웃음> 비용이 아들을 위해 해준 거잖아요 솔직히 제 돈이었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제 돈이 아니라 어머니 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했던 거 같아요 그러시면 지금 친동생 거랑 같이 운영하셔야 돼요? 네, 네 그쵸 친동생은 그럼 월급 많이 주세요? 거의 못 가져가죠 합쳐서 나중에 나누기로 했잖 신동생분은또 여기서 생활하시는요 <웃음> 형이랑 같이 네. 아 근데 제가 1년은 저 혼자 하다가 나머지 1년은 둘이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때는 평일에는 알바생을 없고 동생이 배달 다니면서 여기 홀하고 저 혼자 홀하면서 이제 주문도 받고 있었어요 그 주말에는 손님이 있지 않아요 주말에는 좀 손님이 네, 손님 손님 손님 있어요 결국은 주말 장사하시는 거네요 주말 배달 장사. <웃음> 주말 배달 장사. 그 배달은 그럼 배달 앱을. 네 이제 배달 앱 민족만 하고 있어요. 상품 한 제가 알고 있는 다섯 개정도았어요 근데 청주가 배달이 잘 되는 거요 청주 의외로 상권이 좋아. 그러니까 배달 상권이 의외로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 청주 지역이 의외로 모여 있을 게 모여 있더라고. 여기 갇힌 지역에만 여기 갈수 있는 대학이 한세개 정도 되더라고요. 청대, 충대, 이제 표대. 금방 갈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견을 구하신게두 가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첫 번째는 이거를 폐업을 하고 업종 전환을 생각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업종 전환을 하시는 게 보면 이제 돼지 고기. 업종을 네. 하려고 하시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면 제가 조사 같은 걸 해봤어요 조사 같은 걸 해보고 그때도 가게를 잠깐 나오고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객단가가 높더라고요 객단가도 높고 이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주류 같은 거 구매하시고 회식이나 모임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객단가가 많이 높더라고요 같은 시간 안에 햄버거는 뭐 4분만에 2,900원을 팔수 있는데 거긴 4분만에 몇십만 원을 팔수 있더라고요 그, 그런 걸 해보면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약간 높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약간 되게 보수적이고 그럼 지역은 어디 생각하세요? 지역은 청주 아니면 수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 폐업을 하신다고 하면 또 넘겨야 되는 상황? 컨설팅 연락이 와서 어.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버텨야 되나 아니면 폐업 처리를 해야 되나 만약 폐업 처리를 하게 되면 본인이 되기시는 분이 음. 그거를 수를할수있다요수는 얼마큼 해놨어요? 왜냐면 저희가 인건비 줄이고 퀵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줄이고 이렇게 세 가지 줄이니까 좀 돈이 좀 모이더라고요 80% 정도는 두 번째는 개인 브랜드를 해보고 싶다는 또 의견을 메일로 주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왜냐면, 여기 이제 제가 햄버거 가게를 해보니까 이제 경험이 쌓여있잖아요.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햄버거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약간 저도 살짝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웃음> 저랑 통화했을 때처음에서 고깃집에서 일을 하는 곳이라고. 네네. 아, 하실만 하세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웃음> <웃음> 멘탈도 좀 힘들고 이제 거기서 <웃음> 지낼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고시텔 잡아서 사는데 <웃음> 가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웃음> 이런 생각도좀 들리는 거기는 장사가 잘되나요 거기는 좀잘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이제 고깃집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까 보인 게 고깃집인 거 같아요 장사를 계속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근데 되게 그게 되니까 성격이 되게 낙천적이시죠? 어, 네 그죠? 보니까 구독자님은 그래도 좀 밝으시네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문장한테 어떤 이제 좋은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논장님한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선택한 삼겹살에 맞는 상권과 컨셉을 고르는 방법과 처음 오픈했을 때홍보방법 단골손님을 어떻게 유치하는지에 대한 이런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먼 길까지 청주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다들 힘내시고 빠른 시국에 빠리 이런 상황이 끝나서 다들 힘내서 으쌰으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